아 녹색은 살충제, 예. 네. 살균제는 분홍색, 아, 제초제는 노란색. 노란색. 내가 지난번 쓴 약하고 이번에 쓴 약이 같은 약이냐, 틀린 약이냐? 이 품목명을 봐야 됩니다. 약이 두병 있다. 상표는 틀려요. 근데 밑에를 봤더니 같아요. 품목명이 똑같아. 예. 그럼 같은, 그럼 같은 약이에요. 자이동그란게 뭐냐면은, 네. 이게 하나가 병원균제예요. 균. 균 하나, 어느 한 기간이 고장 나면은 죽게 돼요. 음. 그러면은 이 가, 가 그룹은 핵을 공격해요. 핵을 공격하는 약재들을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요. 네. 이 가운데에 가운데 있는 나벨 네, 뚜껑을 보지 마시고, 가운데 상단 아유, 부분에 지금... 법으로 아... 살충제는 그 녹색으로 표시하고 돼 있어요. 아 녹색은 살충제, 예. 네. 예, 예 살균제는 분홍색, 아 제초제는 노란색,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 해놓으면은, 아 생장조일제는 청색, 정착제 같은 경우는 백색, 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농가분들 이 색깔로 왜표시했는지좀생각 한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 때는 자 아까 농약은 사면 어디로 가죠? 농약 창고. 창고. 그럼 창고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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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약이 <웃음> <노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두 <그러던데? 웃음> 번째는 시기별로 분류까지 하면더 좋겠죠. 시기별로요? 예, 우리 농가가 보통 그때그때 약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또뭐 1년치도 약을 한꺼번에 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개약이때못 쓰는 약 같은 경우는 뒤로, 음. 개약이때 쓰는 약은 앞으로. 앞에 두고, 음. 그렇게 이제 순서까지도 정리를 할수 있는 음. 이제 그 약이 되, 되면은 좋습니다. 아. 농약을 색깔별로 보관하면, 네, 보관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어영은 안에서 상표명은 회사에서 지은 름이에요 네, 알타코아라고 지금 예, 회사에서 예. 이름을 지었군요. 그다음에 품목명은 일반명에다가 수화제냐, 액상수화제냐, 입제냐, 손으로 뿌리는 약이냐, 막 여러 가지 제형이 있죠. 그 제형을 붙여놓은 거. 농약 이름만 보지 말고 반드시 이 밑에 조그맣게 있는 것들을 봐야 농약에 진짜 이름을 알수 있다 자세 번째 보여야할 것은 농약의 명칭이네요 3표 명은 잘 알아요 음, 이름을 그걸 사니까 네. 네. 품목명 잘안 보이죠? 밑에 써있네자 네, 좀... 네. 우리 농가분들이 알아야 될거딱 네. 하나예요 내가 지난번 쓴 약하고 이번에 쓴 약이 같은 약이냐 틀린 약이냐 나는 틀리다고 썼는데 같은 걸 쓰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같다 틀리다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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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예. 농약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접속해보시면 좋겠다. 예, 최근에 등록된 약재까지 등록상 약재가 다 나와요. 아, 최근까지 예. 등록된 약재들이 나와요. 가장 최근 거. 아. 그 일반 명 같은 경우는 하나죠. 예, 클로란트라 릴리프린. 릴리포. 예. 그 다음에 품목명은 주로 이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콜르난테릴리플리 수화제, 액상 수화제, 입상 수화제, 입제, 정지상 수화제 다섯 가지가 되죠. 야, 그렇게 죠 이게 품목명이고, 예. 이거를 이제 상표로 다 봤더니 다이게뭐 다 여덟 개가 나오죠. 여 개, 눈깜짝 파워 스타 뭐근데이 뭐. 여덟 개가 한 개의 성분이죠. 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효능은 하나인데. 네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상품, 상품 명칭. 예, 예. 자, 네 번째 봐야 할것 작용기작 그룹 자 이제 어렵죠 내성이 어. 생겨서안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작용기작을 쓰십시오 음. 그래서 아까 다른 약재 중에서 이 그룹이 다른 것을 써야 된다 네. 하는 겁니다 이 그룹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살균제는 네. 카나다나마마사 가나다라마바사. 예, 그기 아, 됐어요. 이게 살균제고. 예, 살충제는 1, 2, 3, 4. 1, 2, 3, 4, 5, 6, 집 8. 아라비아 예. 쓰잖아요. 예. 제초제는 A, B, C. D. D. 그죠. 아, 제초제는또 영어로 쓰고. 그렇죠. 작용 그룹만 보고, 나 그룹이다. 그럼 아, 이건 살균제의 나 그룹이구나. 만약에 육자가 있다. 아, 그러면 은 살충제를 안 봐도, 아, 이건 살충제구나. 살충제구나. 그다음 A, B, C가 A 그룹이다, B 그룹이다, C 그룹이다. 그러면은, 아, 제, 아 이건 제초제구나이거 보니까 참 쉽네요. 네. 예. 근데 뭐 굳이 뭐, 여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다 써져 있습니다. <웃음> 이 살충제에 28번. 네, 숫자가 써 있으니까. 네네. 그것을 누가 가르쳐줍니다? 기서가 가죠 그렇죠. 이 노약 봉지가 가르쳐줍니다. 음.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물어봐도 음, 그렇죠. 잘안말해지요살균제의 <웃음> 작용기자. 네. 네. 어떻게 했을지? 이건 우리나라만 뭐 작용기장을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음.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f r a c 라는 기관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렵죠. 한 칸이 하나의 계통 가나다나 마바사가 <웃음> 아,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그거. 예예. 예. 아. 이거 보여주고 이해하나 가면은 네. 머리 깨지죠. 바로 일어서시고자. <웃음> 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살균제의 작용기자. 예예.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 가는 뭐가 되어 있죠? 핵 핵. 자이 동그란 게 뭐냐면은 네. 이게 하나가 병원균제예요. 균. 균 하나. 어느 한 기관이 고장 나면은. 죽게 돼요. 음. 그러면 이 가, 가 그룹은 핵을 공격해요. 핵을 공격하는 약재들을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핵을 아. 공격하는 것은 가 그룹이다. 아.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이쪽은 다 그룹이라고 하자. 아. 세포 벽, 자. 자는 세포 벽. 예. 피부네요, 피부. 그렇죠. 그 벽을 허물게 하든지 뭐 해가지고서 벽을 공격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제라는 건 예. 살, 균을 죽일 때 예, 예. 가나다라마바사라는 어떤 그 부위별로 그 그렇죠, 그렇죠. 얘를 처치하는 방법을 가진 건데 여기 여기를 잡지가 아, 었는데어 찌르, 그렇죠. 여기가 강한 놈이 되니까 예. 약을 줘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하는데 그렇죠, 여기를 때리면 이제 또 죽는 거죠. 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쉽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균을 죽이는 데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머리도 죽일 거냐, 뭐, 옆구리 죽일 거냐, 네. 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가나, 사나, 마마 사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를 썼는데, 그 다음 쓸 때는 나를 쓰고, 달을 써야, 예. 이 내성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데, 네. 계속 가, 가, 가를 써버리면, 내성이 생겨서, 더 생기고, 내 농약에 대한 가치가 못 터지는 거죠. 돈을 쓴게 헛돈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망한다. 예.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서 망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예. 균을 죽이더라도, 가, 다, 라, 뭐, 이렇게 섞고 돌면서 해야 된다? 예. 살충제 작용기자. 예. 이제 살충제. 살균제는 가나다라. 살충제는? 1, 2, 3, 4. 예. 오늘 제가 교육을 잘하고 있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자, 포장지에서 어디에 있는지. 자, 쉽죠? 살충제에 써진 데. 예, 밑에 있네요. 이 28번이라는 거죠. 음. 지금 30몇분까지 있어요. 30몇 그래서, 번, 예. 예,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찾아야지만이 다른 계통인지를 알수 있다. 사충제 같은 경우는 신경과 근육에 작용하느냐 그 탈피할 때 변태라든가 그런 못하게 하느냐 호흡에 관련된 거냐 음. 그다음에 먹어서 소화 중독을 시켜서 거기 독소가 나와서 죽이느냐 그렇게 크게 네개의구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호로 표시가 돼 있다. 아 1A 1B. 가바메 어. 특히 유기인간이 어. 옛날에 많이 정신적으로 미치게 돌아왔지. 그렇죠. 거. 그래서 어떤 죽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다리를 막 떤다든가. 아막딱 예. 딱 이, 이렇게 번호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신경 이쪽 계통에 각 부위가 다 달라요. 이제 농해가 딱 봤을 때아 이게 28번. 아 28번? 아 신경과 근육. 신경 근육을 죽이는 거구나. 신경근육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네. 게이야기구나 예예. 이걸 알게 되신다는 겁니다. 다음번 약은 이 번호가 아닌 네. 다른 번호를 하면 또 다른 부위를 그렇죠. 아, 그렇게 죠아그렇 해서 죽이니까 내성을 막고 네. 그래서 약효가 빨리 들고 생장과 이제 변태에 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음... 7번, 10번, 15번, 16번, 17번 이거 지금 노트북권 추천한 거 아니에요. <웃음> 이런 계통이 <웃음> 바로 이렇게 탈피를 억제하든지 탈피를 촉진한는 약이에요. 어. 이거 읽어보신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어. 이 특징에 작용기작에 궁금한 사항이 특징이 너나요. 아 특징? 예. 네. 농약은 농약청고에청고 음. 정리는 때깔로 음. 같은 약인지 다른 약인지 음. 구별할지 알고 음. 다음에 쓸 약은 작용기작까지 보고서 결정을 하시라 음. 하는 것이 오늘 그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아,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팀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박사님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